근데 이제 자, 뭐. 뭐 내가 아니 아, i 아 k I did. I think I did. I think I d 아니, I t h i 리 k I 리 i d I think I did. I think I did. I t h i 와, 이녀로을 날리느냐? 그 그럼. 보도 거의 가깝네, 그치?